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오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s h o 새까만 밤 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불오는 바람 따라 가고 보고 픈그대 생각 잊어죠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대도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 것 두려워 곁은맨 더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봄을